여러분이 아, 우리 그리스라고 하는 성경에서 아, 자주 예, 이제 영적인 상태를 어, 드러나게 되는 곳이 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아, 오온인류가 소폐될 것인가 입 막막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날 것인가 라고 하는 성경의 상태를 열실하게보여주입 것이다 하나가 세기 국밥을 갑자기 먹으러 왔습니다 머리고기고 오소리에요? 오소리, 여전히 머리 곱창국밥? 순대국밥 어, 뜨거워서 무서워 괜찮내고기 엄청 아고기아 고기가 엄청 아 나야 확실히 달라 응! 음. 어떻게 달리지? 피곤모르라음 고소해 월고기 너무 먹어 어때? 하나 넣어 오늘 우연히 유튜브 댓글을 봤는데 나보고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렸네 왜 이렇게 망가졌냐 이러더라고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픈 모습이 약을 먹고 치료하는 모습이 남들한테는 그렇게 보였나 봐 근데 남들이 보기엔 단순히 마탱이가 가고 약에 취해보인 모습일지라도 나한테는 그게 치료 중인 거거든 단순히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게 치료 중인 과정이고 치료 중인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근데 이거 보고 그 생각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약을 먹는 게 저는 치료 중인 거거든요 치료 과정이고 좀만 생각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그냥 알아뒀으면 좋겠다고요 크리스마스 트레이를 시켰는데요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줄기 하나를 꺾어서 그리고 잔가지를 펼쳐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1층 완성! 여기 위에다가 꽂아줘야 돼요.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불을 끄고 켜보겠습니다! 와우! 메리 크리스마스! 소라, 소라. 어우, 씨발, 왜 이렇게 찌찌가 간지러운지 모르겠어. 정리정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경악할 수도 있는데, 제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은요, 이렇게. 음식들이 있고요 빈, 먹다 남은. 아래를 보면은, 막, 다 먹은 허니 아몬드가 떨어져 있고, 물병을 다 먹어서 이렇게 놔뒀어요. 저기에는 쓰다가 냅둔 드릴이 있고요약 봉투들을 저기다 놨어요. 봉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정보가 써있어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또. 그리고, 쓸모없이, 베개랑, 이불이 되게 많아요 그냥 자다가 손에 걸리는 걸 이렇게 잡아다 채가지고 쓰는 거죠 이렇게 발에 걸려요 이런 것도 계속 발에 걸리고 생수는 그냥 여기다 두고 먹어요 아 지금 흉과 체험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제가 먹었던 즉석식품들 설거지 설거지가 안 돼있어요 근데 하긴 해요 걱정마세요 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게 쓰레기는 있고요 네, 절대 운동을 하지 않을 각오라는 뜻으로 위에 바나나가 앉아있습니다 여기서 위에는 원래 여기 쓰레기가 좀 가득했는데 제가 좀 많이 치웠어요 옷방을 가보시면은 캐리어를 벌써부터 풀지 않았어요 캐리어를 푸는 것은 사치다 여행을 갔다 와서 필요할 때만 이렇게 건져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알아서 얘가 비어져요 이미 한쪽이 비어졌잖아요 먹고는 사는, 사는 게좀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 내가 좋아하는 젓가락이야. 이거 받으면 기분 좋아. 깔끔해. 완성된 국밥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밥을 안 먹거든요? 아, 그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밥을 엄청 먹어요. 우울하거나 막 불안하고 진정이 안될 때는 밥에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때는 단식을 해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많이 불안하고 힘들 때는 되게 빼빼 말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19kg? 아니다. 어제 몸무게 재보니까 20kg더라고요. 20kg가 찐 거예요. 에휴, 먹는 걸로 좀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허해, 속이. 그냥 내가 배고픈 것도 아니고, 밥을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배부른데 뭔가 공허해.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음식으로 채우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안 채워지더라고요. 막 토할 때까지 꾸역꾸역 먹어요. 근데 토한 적한 번도 없음잘 보관해놔. 방금 국밥을 먹었고 배가 너무너무 부른데도 뭔가를 더 채워놓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초밥을 먹고 싶어 근데 먹으면 진짜 배가 아플 것 같거든? <웃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실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막상 부딪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게 뭐가 어렵다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제가 그냥 게으르고 못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습니까? 저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고 하고 싶어도 잘안 되는 이 마음이 진짜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웃음> 근데... 너무... 그 사람들한테 비쳐지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라도 영상을 찍어야 제가 움직여요. 이렇게라도 기록을 하고 이렇게라도 담아내야 제가 움직이고 그나마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이렇게 힘직 이런건데 되게 우울증이라고 무시도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데 이걸 어따가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맨날 죽고 싶다고 생각이 들 뿐이고 근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그냥 말로만 맨날 이렇게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너 괴로워하고만 있는 제 자신이.. 그냥 더 괴로운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남들처럼 평온하게.. 마음이.. 평온하게 살고 싶어요. 뭐막 패션 노술 중이냐니 패션 자이냐니 말이 많은데 그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이해하는데 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누가 보여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가 누가 그렇게 쉽게 제 자신을 해야겠어요. 진짜 열심히 살고 싶은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싶은데 저도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근데, 에이 나 잠깐 기다려. <웃음> 짜잔. 왜? 왼 <왜> 꽃? 응? 하하하하. <웃음> 너 내가 저번에 뭐? 꽃 하나도 안 사준다고 뭐라 해서 그런 거지. 에이 아. 고마워. 이거 엄마가. 이거랑 음. 귤. 귤? 응. 귤? 응. 아이, 귤개 좋지. 이거 가서 저녁 먹으라고. 그리고. 뭐또 <웃음> 뭐야! 크리스마스 때 줄라 했는데. 지금? 준다! 야! 이렇게. 이게 뭐야? 안에 향초 피워서. 아! 향초 피우는 거야? 응. 어. 귀여운데? 고마아 이대로 덮어. 그럼 찰리 체플린, 오, 찰리 체플린. 귀여워, 새끼, 볼 발, 그래. 해가지고 과목목이야 오늘은 본가에 김장김치를 도와주러, 그리고 부모님을 오랜만에 뵐겸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우리 쭈리도 오랜만이고요. 쭈리야? 그래, 네, 보지 말라. 가장 뚜껑 걸러줘! 뻔하지, 뻔한 걸로. 또 내놔봐, 김 있어, 뭐. 왜달라색 <목소리가> <목소리가> 언니 내가 가만 보니까 저 주황색 시저치 내거 아니야? 뭐? <웃음> 너한테? 어 니꺼? 네. 네. 너가 안입데 있었어 그때 그래? 안 입은다고? 어. 그래서 갖고 왔었어 굿! 잘했어 입어 입어 입어 요즘에도 가 옷이 많이 없고 정신이 없고 옛날에 나준 것도 지가 다 가져갔더라고 다이좋잖아 그고또 가져왔어 가부가 어? 하자고. 가 그러니까 팔을 밟은 거 같은데? 우 네. 이거 내가 다 했어. 우리 네. 여전히 막 고춧가루 좀더채워거 같아. 가한 번만 더 열정적으로 비벼주세요. 응, 너, 그래갖고, 내 속색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아니,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모 말은 다 이제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자, 그러면은,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유, 형부. 왜 우리 여정이 로그트 대박이야. 별 진짜 이모. 그래. 그건 아는데, 형부. 아는데 얘네들도 자기 그 지금 현재 그 상황이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형부. 어? 근데 형부가 너... 얘네 인생 새로 살아 줄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 지 삶이 다른 사람한테 들 오픈되는 이제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맞아. 아무리 스트레스가 일반 사람보다는 없을 수는 없어 얘는 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정기적인 뭐 그런 거에서 오는 것 때문에 약을 좀 먹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 형부 뭐 계속 그러지는 않을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게 지금 이제 자, 저, 저, 저, 저 공항장에 이게 TV 들뭐 연예인들도 많이 와. 음. 사실 그게 신경성에다가 어? 그 스트레스인데, 그녀 음. 본인을 그냥. 보, 그, 이 우리 생각이야, 그래서. 본인 느껴야 돼. 그, 우리 생각인데, 본인은 그걸 느껴야 돼. 안 돼, 이게. 내...